응? 음? 이쪽에서 말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. 알겠어. 뭐야? 사람이 있었잖아. 이쪽에서 나는 것 같았는데. 실례합니다. 이민환 어디 있는지. 어? 분명 여기서 사람소리가 들렸는데? 잘못 들었나? 응. 그래. 신경도 쓰도록 해. 뭐야? 어? 비밀 통로? 수상해. 일단 들어가보자. 이번 거래가 이 고등학교에서의 마지막 거래다. 저번 같은 실수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쓰도록. 월요일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다. 네, 도론놈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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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김민주는 이제 매일 못보는 건가? 하! 고등학생 상대로 나답지 못하게 무슨 생뚱맞은 생각이야 우선 사건 해결부터 해야지 음. 혹시 무한도전아세요 아, 물론이죠 아, 그럼 같이 해볼까요? 무한! 무하호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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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오자 다들 빨리 집에 가야지 집에 갈거야 오늘 수고했고 사고치지 말고 조심히 집에 가렴 무야호 음. <놀람> 뭐야 경찰차? 무슨 일이라도 있나? 어, 당강철. 어? 김민준. 아니 너그 모습은. 뭐해 단형사? 얼른 올라가자고. 아, 네. 이, 어, 어떻게 된 거야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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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나는 김민준 과앞 으로 아주 잘지 내게 되었 다. 모든 게 해피 엔딩 이었 다. <목소리> <목소리>